몰라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, 다시 시작하는 리셋이라는 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신선하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, 창의적으로 창의적이 되려고 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, 여행 가면 은 창의적이 돼요 왜? 다 모르는 데거든요 모르는데 여러분을 갖다 놓으면 활발하게 여러분내는그 모르는 정보를 여러분이 아는 정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미치게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낯선 데날 갖다 놓으면 요 우리는 절로 창의적이 돼요 마찬가지로 몰라만 하시면, 몰라하면 이 순간 점점까지 어떤 일정한 기억 속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있었죠. 어떤 기억과 어떤 판단, 어떤 습관 속에서 그거 날려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. 몰라 하고 나면요, 다시 신선해집니다. 지금 내 주변에 놓인 환경과 다른 식으로 관계를 또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. 아까 같은 식이 아니라. 그러니까 몰라를 자꾸 하는 사람은 요 무섭게 창의적입니다. 저, 분명히 저 사람은 저 판단하겠지, 늘 그렇게 판단해왔잖아 하는 사람이 몰라 하고 자명해 물어보면요. 자명한 거 판단해 버리면요. 상대방이 볼 때는 이 사람은 갑자기 저 죽을라고 저러나? 왜 바뀌었지? 사람이 바뀌었지? 성격이 바뀐 게 아니에요. 판단이 바뀐 거지 습관이 바뀐 거예 다른 판단을 내려요. 기본 성향은 같더라도 다른 판단도 가능했거든요. 이렇게 이렇게 계속 바꿔가는 게 몰라와 자명이 갖고 있는 무서운 힘이에요. 제가 몰입 책에서 몰입과 몰입사고라고 했지만요. 사실 다 하나입니다. 몰입사고는 몰입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몰입사고를 할수 있다는 몰입하고 계신 거고 몰입을 하면 몰입사고가 나오게 돼 있어요. 몰라와 자명은 항상 이렇게 서로 도와줘요.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나요? 선정과 지, 정의 쌍수. 그래서 수신결 한 권이 정의 쌍수만 노래한 책인데 그 책의 핵심 내용을 오늘 제가 해드린 거예요. 몰라와 자명이라는 용어로 더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. 그 이러고 이제 수신결 책 보면 아다그 얘기구나 하실 거예요. 그래서 몰라와 자명. 지금 자명하십니까? 찜찜한 거 있으면 날려버리세요. 몰라로 날려버리세요. 네. 지금 몰라하고 계신가요? 해도 자명해지셔야 돼요. 머리가 맑고 처롱처롱한 상태야 돼요. 늘 이렇게 신선하게 살아가시 바랍니다. 그러면 주변과 다른 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. 부부싸움 해가지고 한참 기분 안 좋을 때도 몰라, 자명으로 무장하면요. 갑자기 싸우고 있는 상태가 다른 시각에서 보입니다. 왜 이러고 있지? 이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왜 이러고 있지? 다른 생각 하나 들어오면 그냥 끝나요. 그 다음부터 말려도 에고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왜? 그게 더 이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에, 에고도. 그래서 에고한테 빨리 이롭다고 판단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려면 깨어계셔야 돼요.